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는 어, 우리가 공식, 포뮬러라는 것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이제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12월 강의비 매출 장부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 예정이고요. 이것은 어, 이제 뭐냐면은 제가 하는 강의를 조금 이제 매출 장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식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 간단한 공식이고요 그래서 참여 참여 수를 이렇게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장비들, 장부들 이렇게 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하나씩 스텝별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것을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야 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저희가 어, 테이블, 형식, 보드 형식이죠. 아, 테이블 형식이죠. 예, 테이블 형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 강의, 강의 매출 장부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 종이로 이렇게 그려보시오, 그려놓고 이제, 어, 만드셔도 되고, 아니,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더하시면 되겠죠. 하나씩 저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밍 부분은 이제 구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고, 여기는 그냥 테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일 강의. 그 다음에, 노션, 뭐, 중국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강의비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강의비는 저희가 숫자 형태. 로 들어갑니다. 넘버 값으로이 넘버 값으로 들어갈 때는 왼쪽에 보면은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1, 2, 3이란 것을 누르면은 이제 원이라고 그 다음에 그냥 넘버 값 퍼센트 달러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10만원 그 다음에 중국 강의는 좀 비싸기 때문에 20만원 예,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보통 요거는 이제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적용되면 다 적용됩니다 그게 이제 노션의 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다 선택해서 또 형을 다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데 자그 다음에 여기는 참여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넘버값이죠 아 여기 안 바꿨네요 여기는 강의비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넘버죠 그래서 넘버 값을 참여 숫자, 예, 참여 수, 이렇게 바꿉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참여 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격이 좁아도 되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이제 넘버 값, 기본 값이죠.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는 10명, 10명, 우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강의비죠.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 우리가, 어, 공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강의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거냐면요. 그냥 넘버 값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강의, 총 강의비, 매출이죠 어떻게 보면 총 강의비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f o r m 라고 있습니다 우리 달라봐 알의 공식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공식을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에 입력을 할때 여기에 입력을 할때 이런 공식 형태들이 뜹니다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어, 접근을 하시면은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른쪽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예제가 있기 때문에 요 강의비하고 이제 참여비를 곱해야겠죠. 여러분 들 곱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곱하기부터 좀 배우도록 할게요. 어, 위에 있는 것들 이거 하나하나, 요 각각의 분류별은 나중에 예제를 통해가지고 여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제 곱하기 영어로 이면은 이렇게 멀티플리라고 있죠. 멀티플리. 그래서, 어, 이 곱하기 형태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냐. 바로 이게 넘버하고 넘버로 이렇게 곱하기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가 이제 넘버값이고 여기가 넘버값이기 때문에 곱해도 된다는 소리죠. 간단하게요. 근데 조금 멋있게 이것을 예,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properties라는 것으로 항상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속성 값이죠. 얘 기준이에요. 일 기준입니다. 유의거를 보여야겠네요. 얘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이 속성 값과 이 속성 값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roperties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구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음 그래서 강의비 누르면 은 알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우리가 심표를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강의비하고 그 다음에 참여수하고 이렇게 곱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문법에 맞으면 은 얘가 돈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버튼이 활성화돼요. 문법이 안 맞으면 요 이게 비활성화 됩니다. 그럼 뭔가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곱하기가 됐다 라고 이렇게 어, 아까 저희가 문법상 이렇게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를 어, 확인을 시켜주면 은 이렇게 곱하기가 됩니다. 그럼 맞죠. 10만원에 10명이면 은 우리가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을 시킨 거죠. 예, 여기 또원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용은 뭐 각각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임대료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식비 뭐 이런 여러가지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비를 그냥 통치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다 구분을 하셔도 괜찮은데 저희는 통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영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버값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운영비용으로 얼마 들어갈 것이고, 얘가 원, 얘도 원이, 원이죠. 그래서 운영비용은 뭐 50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한 70만원. 뭐 이렇게 듭니다. 어, 실제 운영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네, 강의를 하다보면요. 정말 임대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비를 좁게 받을 수가 없죠.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수익장금 있죠 예, 수익장금인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남는 이익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금이죠 수익금 예, 수익이요 수익이고 여기서도 넘버값입니다 예, 넘 넘버, 아, 여기는 넘버값을 하면 안되죠 예, 넘버값을 하면 되고 얘도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계산이요 그래서 효물로 가서 저희가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수익금이라는 것은 총 강의비에서 운영비가 빠지는 것이죠 네, 우선 인건비도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 이제는 강의비, 얘총 강의비에서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에서 운영비를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에드하고 그 다음에 서브, 그 다음에 에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ad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누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어, 결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도 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냥 이번 거는 그냥 마이너스로 이렇게, 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돈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알아서 빠지죠. 음, 알아서 빠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예, 여기도 원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예, 이렇게 남습니다. 만약에 이게 만 만약 적자가 난다?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네, 마이너스에서 뭐한 300만원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네, 바뀌죠. 그랬더니 적자 놔도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적자 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이제 카운터를 측정, 을그 뭐냐, 표시하는 것들은 배웠죠. 그래서 여기 불필요한 것들은 지우시고요. 그러면 카운트 2, 그 다음에 카큘레이터는 썸이죠. 네, 썸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강의비, 아니면은 평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평균을 지면 15만원 정도의 평균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수 같은 경우는 썸으로 해야 하는 것이 낫겠죠. 아니면 참여수도 뭐 평균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예, 그 다음에 이카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 얼마냐 썸이겠죠. 예, 썸 그러면 300만원의 강의비가 총 저희가 수입을 얻은 것이고요. 그냥 운영비용도 썸으로 놓고 얘도 수익도 썸으로 놓으면 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300만원을 예, 강의비로 받아서 운영비 130만원 그다음 170만 원의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다 만들었죠 이제요. 여러분들 다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면은 이제 12월 달에 이제 강의 매출, 그다음에 매입 장비, 예, 매입 장부 그런 것들이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쌓이면요, 얘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 요것들 표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표라고 보통 뭐다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보드, 뭐 리스트, 뭐 이렇게 했는데 어,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이제 뒤에서 또 어, 고급과정 중에 하나는 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또요런 것들을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쪽에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가 서로 공유되는 거 노션의 그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놓으시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실무에서 사용할 때도요. 그러면 나중에 요를 굉장히 여러 곳에서 또 활용을 해가지고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어, 이폼밀러폼밀러 우리가 공식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처음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